네, 어, 지금 현재 어, 조류의 상황이 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어, 물돌이가 되면서 조류가 거의 멈춰있는 어, 그런 상황이라서 어, 잠시 포인트 소개를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자리는 바다를 바라보고 바로 오른쪽은 어, 작은 턱걸이라는 지명을 가진 포인트가 있고요. 어,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대략 한 10시쯤에는 이렇게 큰 간녀와 작은 간녀가 어, 보입니다. 이 작은 턱걸이를 지나가면 또 선건녀라고 또 아주 유명한 어, 포인트도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자리는 어, 제가 이렇게 낚시를 할때 바로 정면에 대략 한 25m 앞에 어, 큰 수중녀가 하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고 정면에는 어, 큰 수중녀가 하나 있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큰간녀을 바라보면서 어, 이 바로 앞에 또 대략 한 20m 앞에 또 작은 수중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이큰 수중료와 작은 수중료가 있는데 어, 우선 낚시 방법은 어, 저는 어, 참돔 낚시를 하듯이 이 빠른 조류에 어, 흘려서 아주 먼 곳까지 흘려서 하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바로 정면에 보이는 어, 저 수중료를 어, 넘겨서 채비를 어, 캐스팅을 해서 멀리까지 어, 흘리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어, 우선 가다가 중간쯤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입질이 들어오곤 하는데 어, 대부분의 입질은 어, 더 넘어가서 큰간려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입질을 받게 됩니다. 어, 이곳은 수심이 발 앞은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대략 한 8에서 9미터 정도 이렇게 수심이 나오고요. 이렇게 멀리 원투를 쳤을 때는 한 12미터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멀리 원투를 치더라도 이 빠른 조류에 조류가 너무 좀 세다 싶으면은 수심을 한 15미터까지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입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 입질의 구간은 이두 수중녀 사이에서도 입질이 들어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에서도 입질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 중요한 거는 어, 안쪽에서 입질을 받았을 때 어, 어, 왼쪽에 있는 이 수중녀의 정면 자리에서 거의 입질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릴링을 하면서 오지만 어, 거의 발 앞에 어, 수중녀에서 옆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좀 까다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양 옆에 수중료에서 입질을 받게 되면 편안하게 이렇게 랜딩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수중료를 정면에 두고 릴링할 을 때는 어, 이렇게 다소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수심이 깊고 또 수중료 자체가 이렇게 워낙이 뾰족히 올라와 있다 보니까 어, 목줄도 걱정이 되지만 어, 원줄도 어, 식사리 이렇게 끊어질 수 있는 어, 그런 위험 이 있는 포인트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 들물의 방향은. 어, 위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흘러주게 됩니다 어, 강한 조류가 있을 때 어, 간여 방향으로 흘러주지만 어, 이렇게 조류의 힘이 어, 이렇게 합수되는 부분에서는 어, 조류의 힘에 의해서 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어, 썰물의 방향은 어, 반대로 흘러주는데 어, 대체로 어, 들물이 강해서 어, 썰물의 방향 도 이렇게 들물의 방향처럼 어, 이렇게 위에서 좌로 흘러주는 경우가 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 아무래도 어, 제가 이곳 자리에 서서 이 지형을 봤을 때는 어, 들물의 조류가 확실히 어, 유리할 것 같아요.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어, 이큰 녀와 또 고기를 이렇게 빼내기가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러주는 조류가 어, 전반적으로 좋은 조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밑밥은 어, 지르 꺼내 주시면 되고요. 어, 조류가 조금 약하다 싶으면 채비를 어, 던지는 어, 그니까 앞에 보이는 수중녀를 넘겨서 밑밥을 치셔서. 이렇게 흘리다 보면, 어, 감성돔의 입지를 시원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견제가 좀 잦은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그 무명 포인트를 왔을 때, 어, 장점은 아무래도 가고도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시즌이 되면 많은 낚시인들이 자리다툼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럴 때, 무명 포인트지만 어, 내가 이렇게 설수 있는 자리 몇 군데를 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어, 좋은 이점이 될것 같아요 조금 느긋하게 어, 이렇게 내려서 어, 또 이렇게 좋은 포인트에서 어, 낚시를 할수 있겠다는 라 생각도 듭니다